자, 이번 시간이 풀로 보여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영상이기도 합니다. 미션 5인데, 어, 캠페인이 10위까지 있어요. 근데 이 5부터 클리어 안돼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이게 예전에도 그랬듯이 이 게임도 역시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스타일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오래 걸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어떻게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만 보여드리고 빠르게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그 영상을 보여 드린다는 얘기겠죠 자 어찌됐건 진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때부터는 그 무역이라던가 그런걸 해서 돈을 벌란얘기예요 그리고 명성치도 올리란얘기예요와 이런저런 요청이 많이 있는데 아, 일단 그렇다 칩시다 자 어찌됐건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외하우스를 하나만 지어놓을게요 간격을 좀 체크하려고 미리 짓는거예요자 이렇게 짓고 여기다가 집을 짓겠습니다 이 아이죠 이 아이를 어디서부터 지어야 되나 고민이긴 한데 자 이렇게 한 6개씩 짓겠습니다 아이고 잘못 지웠죠 아이고 내돈 다시 을게요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섯 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섯 개자 이렇게 커버를 하고 음이 정도만 유지시키고 마을을 다른데 다시 구성을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놓고. 자 여기 있죠. 여기는 있이 필드들 있잖아요. 이거를 좀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길 위치를 좀 바꿉시다. 길 위치를 바꾼 다음에 이렇게 조절을 할게요. 아 이렇게 도 될라나? 뒤로 빼야 될것 같기도 하고. 그쵸? 아닌가? 여기는 더 이상 못 내려가요. 그럼 좀 선택을 바꿔야 될것 같아. 자 일단 여기를 이렇게 합시다. 이런식으로 연결하고 여기를 없앨게요. 없앤 다음에 여기다가 밭을 만들겠습니다. 이 아이죠? 이 아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고 길을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는게 제일 나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자, 밭을 구성합시다. 그리고 삼들좀 많이 구성해야 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에다가 그걸 만들 거예요. 음, 뭘 만들어야 되지? 아, 그래요. 웨어 하우스를 만들어야 겠죠. 웨어 하우스를 만들 겁니다. 여기다 하나 만들어 주고, 그리고 이쪽 라인이 있죠. 이쪽 라인에다가 베이커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베이커리 하나, 베이커리 둘세개 지을 수도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다가 그 베이커리 관련된 건물 있죠. 결과물을 집어넣는 외화하우또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스탑 자 이건 정말 자주 봤죠. 밀 여기는 뭐다? 빵 이렇게 설정을 해놓을게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음.. 목장이 필요하죠 목장 자 목장 일단은 여기다 지을게요 이렇게 짓는게더 효율적인가 이렇게 짓는게 효율적인가 이건 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어야겠네요 이렇게 지읍시다 이렇게 짓고 길을 연결할게요 자이 길은 없애겠습니다 이길 없애고 좀. 길이좀 맞출게요 여기다 웨어스 하나 만들고 만들어도 되겠죠 아 파란 필드가 날라가나 그러면 좀 그런데 이런 뒤에다가 지던가할게요 이렇게 합시다 이 정도는 먼건 아니니까 자 여기다 지어보겠습니다 필드 지정할게요 어차피 여기는 뭐 어쩔 수 없죠 자 사람들 고용하고 사람들 고용하고 그리고 여기는 우유죠 자 우유를 세팅할게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을 하나 제공할게요 자 물을 하나 제공하고 음 어,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죠 자, 속 노트 지정하고 이렇게 하면 끝 끝이죠. 그 다음에 마켓플레이스 음 여기다가도 웨어하우스를 구성하긴 해야 되겠죠? 식빵 받아야 되니까 그쵸? 식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또다 꺼놓고 식빵을 받고 이쪽에다가 마켓을 구성할게요. 프로 마켓이죠. 아 거리가 안다요. 이런 머리가 아프죠. 음 고민을 좀 해봅시다. 방법이 없지 그러면 여기 하나 없애고 이쪽에다 마켓을 만드는게 맞아요. 이렇게 넣고 이쪽에다가 새로운 집 구성을 하면 되죠. 자 이런식으로 합시다. 여기다 질까? 자, 이렇게 놓고 길을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어, 되네. 음, 이 정도면 된것 같아. 그리고 여기도 조금만 더 늘려봅시다. 한이 정도까지만. 음, 이렇게 할게요. 집이 몇 개지, 그러면? 그래도 서른 개, 30개... 잠깐만. 6, 22, 24. 어, 서른 개 넘어갈 것 같은데? 넷, 다섯, 여섯. 아니죠. 6, 4, 24, 25, 26, 27, 28, 29, 30. 어, 서른 개 넘어가네. 이런 젠장. 아? 어, 이러면, 음. 그래요. 그냥 늘립시다. 늘릴게요. 늘리고 나서 판단할게요. 자 이렇게 들리고 여기 길 바꾸고 자 마켓에서는 그 위치를 좀 지정을 할게요 빵자 우유가 있고 정 안되면 이쪽에 마켓 하나 더 구성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건 감안하시면 될것 같고 안되면 여기다 하나 더 만들죠 자 해봅시다 자루트를 한번 구성해볼까요? 음.. 이 아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와야겠죠 그 다음에 위로 갔다가 여기까지 가야겠죠 아 근데 뭔가 빵꾸가 났어요 좀 제대로 합시다 자 다시 여기까지 갔다가 어, 여기까지 와야겠죠 그 다음에 자 이쪽까지 이동하고 그 다음에 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옵시다 안되네 아 이렇게 해서 집을 대충 지으면 안된다는 얘기예요자 다시 한번 제대로 찍을게요 여기까지 와서 한다 됐죠? 음 이렇게 하고 이 아이,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갔다 여기까지 갔다 여기까지 갔다 그다음에 여기까지 오고 올라갔다 올라갔다 자 됐나요? 아여기는왜안 와? 아니 머리 아프죠 다시 합시다 야 이걸 돌아와야지 자 이렇게 찍고 갈게요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가야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가고 여기까지 가고, 여기까지 가고, 여기까지 가고, 여기까지 가고, 여기까지 가고, 돌아오세요. 끝. 자, 속도 올립시다. 아, 까본 게 하나인데요. 자, 중재소. 돈배소 이걸 만들고 자, 먼데서 빵을 가져올게요. 빵은 여기서 생산돼서 이쪽으로 온다. 끝 끝인가요? 끝인 것 같죠. 자, 여기는 비우는 걸로 할게요. 됐죠? 아니지, 잠깐만. 잘못 지정했죠? 자, 미안하고 다시 합시다. 자, 이 아이를 지정한답에 여기로 보내야돼요 여기로 보내야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거 받는 입장으로 마, 만들면 되죠 됐어요 자 여기는 상인들이 이제 출발할 건데 어 길이 끊겼죠 길을 만들줄게요 어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지 자 바로 출발하죠 물건 가지러 갑니다 오케이 됐고 왜왜왜 왜, 왜? 또 뭐가 문제야 재지정 해달라는 얘기죠 다시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걸 지정하면 되잖니 그치? 됐어요 나중에 도자기는 여기다 저장을 시킬게요 거리가 단지안단지 모르겠는데 아마 닿 거예요 체크해 봅시다 닫죠 됐어 yes. 아직까지 포하우스 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물론 제가 도자기를 제공하지 않았으니 그럴 수도 있죠 자, 얘도 이거 위치 재지정 해야죠 자 이렇게 가지 말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아니지 여기를 찍고 이쪽으로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제 내려와야죠 내려온 다음에 다시 복귀한다 됐어 요 일단 얘네들이 다포화우스로 바뀌면 그때 작업을 할게요 지금 먹는게 좀 부족한 것 같긴 한데 아닌가요? 우유가 부족합니다 우유 우유가 부족해요 그래서 우유를 좀 다른데서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음 여기를 좀 확장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번 해봅시다 자 이쪽에다가 이런식으로 자 펌프들 좀 만들게요 펌프들 만든 다음에 좀 물을 끓어옵시다 자, 돈을 좀 많이 쓰긴 할거예요 이렇게 놓고이 물을 여기다 끌어오는게 아니라 이쪽으로 끌어올게요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끌어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깔끔하죠? 그럼 이쪽에 웬만한 거좀더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만 더 신경을 쓰면 되겠죠. 됐어. 자 지금 밀크가 모자라니까 밀크를 좀 신경을 쓸게요. 밀크 어디 갔죠? 아 목장 있죠. 목장을 만들고 음 길을 만들긴 해야 되네. 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렇게 길을 뺄게요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목장을 전체로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뭐 여기 아깝긴 한데 그래도 한 5천명 이상은 커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밀크 밀크 어디갔지? 밀크를 저장하는 웨어하우스 하나 구성합시다 자 이거 정지시키고 이렇게 구성을 할게요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고 난 후에 여기 있죠? 여기서도 밀크를 운반하는 상인을 고용합시다 이쪽에서 밀크 여기서 저장하죠? 이렇게 자 이거 위치 또 바꿀게요 나가요 어.. 받아요 어 이렇게 할게요 아, 여긴 애들이 좀 보장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많이 배고파는데 그쵸 좀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자 밀은 맞아요 밀은 좀더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 게 맞아 그래서 이쪽에다가 밀농장을 또 추가로 만들게요 이 사람들 다 고용했는데 음 여긴 적당히 잘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용장 하나만 더 만듭시다 아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쵸? 자 아, 이렇게 만들고 길 연결하고 자 구역을 설정합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음 어? 잠깐만 자 구역을 설정할게요 아이고 잘못 지었죠 지울게요 자, 좀 뒤로 보낼게요 야이 예, 여기다가 만들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뒤로 밀고요 자 이것도 열심히 만들고 이쪽 라인에다가 길을 만들 거고 여기다 웨어하우스를 만들 거예요 근데 거치나? 그래 여기에 밀 저장되죠 그러면 음. 자 이쪽 길도 좀 멋지게 업그레이드 시켜 놓을게요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좀 운반 속도를 빠르게 해야지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할게요 여기에 이게 쌓이면 이쪽에 사람들 고용하긴 해야 돼요 그쵸? 그건 당연한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작동한지 한번 체크해볼게요 아 미리 쌓이고 있죠 오케이 빵 농장을 좀만 더 지을게요 메이커리 하나. 한번더 추가시키고, 오케이. 음, 이러면, 이러면 될것 같아요. 이러면 될것 같고. 나중에 또 지어야 된다면 지어볼게요. 자, 추수 시절이니까 이것도 여, 열심히 쌓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됐나 이쪽이 빵이 부족하다는데 어... 그럴 때는 이렇게 합시다 마켓을 중간중간 고용해서 어... 작동을 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야, 프로마켓 있죠 여기다 하나 더 만들게요 자빵네가 먹고 싶어하는 빵은 어 돌려서 자 이렇게 돌릴게요 됐어요 이제 여기만 잘 처리하면 될것 같아요 제빵 아직 못 받았죠 얘가 돌면서 빵 먹일 거예요 그냥 먹이면 행복해질 거예요 행복해졌죠? 좀 기다리면 되겠지 여기도 빵못 먹었죠 이거 좀 기다리면 돼요 그래요 거의 다 유지가 됐고 그래서 여기 빵이 남아도나 부족하나 이것도 확인이 필요한데 어 먹을 게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자, 밀을 좀더 많이 만듭시다 커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커버 안 되는 것 같죠? 여기 몇개 있니? 17개 어 잠깐만요. 이러면 음. 여기다가 운반꾼을 지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생산하죠? 자 이렇게 합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9개 다 찼죠? 그러면 얘가 아니라 운반꾼을 지정해야 돼요. 다 수확 못해서 날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여기겠죠 여기다가 또 빵을 좀 충분하게 만들어줄게요. 나중에 장사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열심히 만드는 거죠 자 피자 굽듯이 열심히 구워주십시오 빠르게 소비가 돼야 되는데 소비가 안되나? 어 소비가 안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이러면 또 곤란한데 야, 노래빵 열심히 만드는 거 맞아, 이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서브로 외하우스를더 만들어줘야 돼요. 그쵸? 그거는 맞는 말이고요. 여기 있죠. 미을 이쪽에다 보관시켜야 돼요, 급하게. 이쪽도, 음, 만들어줘야 되고요. 자, 여기다 만듭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미를 보관하고 만약에 여기가 가득 찼다 그러면 빵 저장고를 만들게요 빠르게 차죠 앞으로 빵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자 배고픈 사람 없지? 오케이 okay, 이러면 됐고 자 나무빵이 지금 11개에 25개 정도 되는데 조금만 더 생산량을 늘립시다 그래야지만 뭘 하던가 하죠 그렇죠? 자, 빵집을 좀더 늘릴게요 자 여기다가 베이커리를 이쪽에다 만들게요 여기다가는 그 빵집 결과물을 저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게요. 자 안바퀴 돌리시고 자, 이렇게 돌릴게요. 그리고 세명세명자 금방 처리될거예요자빵 빠르게 만들거예요 보세요. 빠르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이러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지. 자, 여기다가 이제 두 번째 웨하우 만들고 이쪽에다가도 빵을 집어 넣으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 중개상이 운반을 해줘야 돼요. 여기 있죠? 자, 중개상이 이거를 클릭한 다음에 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다 보관시켜달라고 할까요? 어 일단 기다려볼게요 일 이쪽에도 마을 구성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외하우스 하나만 만들고 그 다음에 주변에다가 집을 만들게요 이쪽에다 구성을 할까? 이쪽에다 구성해도 될것 같고요. 자. 여기다 새로운 집을 구성합시다. 음, 하우스 있죠? 자이 끝자락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짓고 그리고 길 연결합시다. 자, 이렇게. 저 인구를 좀 많이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벌써 다 찼죠? 자. 중계상인, 어, 그쪽 말고. 자, 다시 옮기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거에서, 자, 이쪽으로 옮겨라. 이렇게 옮기고, 얘가 받아요야 받으시고 이렇게 바꿀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당연히 마켓을 만들거예요또 마켓 하고 그 다음에 물 물을 만들게요 자, 아또 울퉁불퉁해서 지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정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되죠 됐어요 여기서 우선적으로 빵을 좀 제공을 합시다 그리고 밀크 있죠 밀크 밀크도 여기 다 쌓여있으니까 이쪽에다가 그저장고를또 만들게요 웨어스 아이고 잘못 만들었죠 됐어 어 잘못 만들었어요 아 이렇게 실수하면 돈이 아까운데 벌써 3,000골드밖에 안 남았죠? 이러면 안 돼요. <웃음> 자 어찌 됐건 여기는 또 사람을 이용해서 네 번째 운반 상인을 고용할게요. 여기서 여기로 그리고 이거 우유만 보관시킬게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받아요. 지정을 할게요. 받아요. 받아요. 됐어. 받아요 돼 있잖아. 여기서 모네오가 안돼 있니? 어,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옮겨 달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있는 아이가 또 마켓을 음,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일게요. 됐어. 아이고 이거 또 그러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헤헤 다시 수령합시다 자 제대로 설정을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둘 아이고 회전했죠 자 이렇게 할게요 됐죠? 음, 그럼 이쪽도 포하우스로 변경이 될거예요 폭도 올려봅시다 자운들이 가득 차있기 때문에 금방 처리가 될거에요 자빵 가져오시고 됐죠? 벌써 3000명 넘었어요 근데 이제 돈을 어 많이 쓰면 안돼요 일단 무역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자 우선 항구를 만들게요. 항구 항구를 만들고 이쪽에서 무역을 할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해도 되고요 여기서 할까? 여기서 하는게 맞겠죠? 자 이렇게 지어 놓고 여기다가 그 웨어하우스를 하나 정도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나 짓고 길을 연결합시다 쭉 연결해서 여기까지 땡길게요아 이렇게 땡기고 이쪽에다가 뭘할 거냐면 땅이 평평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 얘를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거 길좀 재정 재설정합시다. 자 이렇게는 연결되겠지? 나 될거라 생각이 되는데 안되니? 이거 좀 봐야 될것 같아 어.. 음.. 안다요 안 이렇게 해야되네 안다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이걸 다시 돌릴게요. 아 헷갈리네. 이게 맞나? 아닌데? 잠깐만. 그래 이거죠. 자 길을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이 끝자락에다가 아이것도 애매하다. 길이 애매합니다. 아 이렇게 해놓고 여기 뒤에다가 그걸 만들려고 했어요. 웨하우스 웨하우스 만든 다음에 이 뒤쪽 라인 있죠? 이 뒤쪽 라인에다가 그걸 만들려고 했어요. 그 이름이 뭐였더라? 도자기 도자기 굽는 거 있죠? 그걸 만들려고 했어 근데 지금 상황 봤을 때 어... 여기다 짓는 게 맞는 것 같아. 이쪽에다 짓고 여기다가 아, 근데 이 초록 들판이 너무 아까워요. 그쵸. 에이, 모르겠다. 여기다가 웨하우스 만들고, 진흙 저장시킬게요. 자, 이렇게 놓고, 길을 만듭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되네. 이렇게 연결시켜 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이쪽에서 도자기를 만들겠습니다 자 도자기 이쪽에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하나 둘 일단 두 개만 만듭시다 나중에 모자르면 그때 만들면 되니까 그리고 웨하우스 있죠 웨하우스를 이 끝자락에 다 만들게요 안되나? 음, 그세개밖에 커버가 안되네 그 여기다 만들어야 되겠네요 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기다 짓을게요 자 여기다 짓고 여기는 도자기만 보관을 시킬게요 이렇게 하면 되죠? 오케이 자 그건 다음에 또 해야 될게 있죠 얘는 지금 역할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비두면 돼요 나비두면 되고 이쪽에다가 또 한명을 더 만들게요 이런식으로 여기다 구성하면 되겠다 여기다 구성하면 되겠다 여기 여기다 구성하면 될것 같고 자이 아이가 이쪽으로, 그걸 가지고 올 거에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항아리. 항아리를 가지고 올 겁니다. 도자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도자기를 가져오게끔 지시를 때릴게요. 자, 한번 시작해봅시다. 항아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항아리고. 자, 시작점은 여기에요. 여기서 이쪽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 사람도 여기서 시작해서 나 이쪽으로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반니안받디 설정을 해야 되죠 여기도 밭니 안받디 설정을 해야 되고 이쪽에서는 나가요 설정을 하면 될거예요 됐어 2000골드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아껴 써야 돼요 아껴 쓰고 지금 생산이 좀 더딘 거 같죠 진흙이 생산하는게 더디니까 이렇게 하고 자 도자기도 좀 많이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자 하나만 더 만들게요 그리고 광산도 하나 더 만듭시다 어차피 벽돌 만드는데 많이 사용되니까 이것도 하긴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할게요 자 빵이 지금 엄청 많아지고 있죠 이거 나중에 거래서 좀 팔던가 할게요 그 도자기 오는 순간 여기서 팜을 고용할게요 도자기 이쪽도 마찬가지로 도자기 자 한번 돌려보자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가야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좀, 여기는 좀 빡셀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이거. 그래요. 이거 좀 꼭지점을 제대로 합시다. 다시. 백, 백, 백, 백. 첫 번째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된거 같아요. 된거 같죠? 자, 이렇게 보내놓고 자, 속도를 올립시다. 스탠다드 하우스들이 나오기 시작한 순간, 인구들은 갑자기 확 늘어날 거예요. 그럴 거라 생각이 돼요. 자 늘어나기 시작했죠? 몇 명까지 늘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최선을 다 해볼게요 그리고 도자기가 좀 많이 부족하죠 더 만듭시다 더 만들어야 돼 새사람이 워크샵 하나 더 만들고 삶더 늘리고 그리고 광산 더 늘릴게요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진흙 쌓이는 속도가 좀 많이 느린 것 같죠? 아닌가? 이거 좀 봐야 돼요 어? 풀스토리지? 잠깐만 이러면 안 되지 자 웨하우스를 아 여기다 지워야 되나? 여기다 하나 더 지을게요 아니 잠깐만 이렇게 돼있으면 재료 가져와야 되는 게 맞잖아 그쵸? 나갈 설정하고, 왜안 오는데? 얘 일을 안 하는 게좀 이해가 안 되죠? 길 연결해 볼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다시 가져와 봐. 어허, 이해가 안 된다. 자, 그러면, 웨어하우스 하나만 더 만들게요 이러면 반응이 올것같아자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자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해가 안되죠 너는 모르길래 왜 작동을 안하니? 또 찼어? 아, 그래요. 이거 제가 실수했죠. 실수했어요.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빵이랑 진흙이랑 헷갈렸죠. 자, 이렇게 제공합시다. 지금 3,700명까지 올라갔고, 어, 아직까지는 큰 말로 업그레이드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도자기가 제대로 제공이 안 됐거든요. 이쪽에, 황인을 좀더 고용을 할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자, 이 아이 있죠? 하나를 없애고, 이쪽에다 만들어야겠네요. 그쵸? 이거 하나 없애고, 마켓을 이쪽에다 만듭시다. 자 그리고 집을 좀 지어줄게요 자 이렇게 연결시켜놓고 여기서 또 장사를 합시다 자노트를 지정할게요 얘는 위부터 갈게요 위 위부터 갑시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에헤이, 이, 으아, 아, 이것도 문제죠. 다시 합시다. 얘 먼저 합시다. 일단,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로 갔다가. 좀, 루트가 이상하죠? 자,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로 나 위로 갔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쪽으로 갔다가 자 이런 식으로 이동하고 자 이렇게 복귀를 할게요 아 이쪽이 영향을 안 받는구나 이거 누군가 할것 같긴 한데 에. 자 다음에 얘또 위치 바꿔야 되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가운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고 누군가 해주겠지 자 벌써 5천명 다 돼가죠 여기는 왜 이렇게 또거지가니 이거 어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 밀크 어디갔어 밀크 어, 밀크가 좀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야, 우유를 좀만 더 오입을 합시다. 이 아이 있죠? 이 아이. 이 아이를 여기다 지을게요. 여기다 짓고 아니면 여기다 지어도 될것 같은데 그냥 여기다 지읍시다. 여기다 짓고 자 밀크를 만들어볼게요. 그리고 길 연결해야 되죠. 여기 길도 좀 개선시킬게요. 자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자 이렇게 배치시키고 밀크 밀크 그리고 앞쪽에다가 웨하우스 하나 만듭시다. 자 밀크만 보관하게끔 자 여기서 에 운반 담당하는 애들 얘가 역할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 더 만들어야 되죠. 이제 중개소 하나 더 만들고 고용합시다.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는 가득 찼으니까 이쪽으로 보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우유 저장으니까 어디야? 여기죠. 자 여기다 우유를 저장시키고 아 이쪽은 보내요로 바꿀게요. 음, 됐어. 그럼 좀 나아질 거예요. 자, 됐고. 빵은, 음, 남아 도는 거 같아요. 아닌가? 여기는 왜 비어있지? 이러또 머리 아프죠. 안 되겠다. 이 아이도 만들게요 자 수도가 좀 필요할 것 같죠 지금 약간 좀 애매한 곳이 있는데 수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수도를 좀 연결합시다 여기서 이렇게 땡겨 올게요 그리고 자 좀만 더더 더. 됐어 여기다 지읍시다 다 커버가 가능할거에요 됐죠? 아니면 여기다 지워도 되고요네 겹치네 겹치지 않게 지으려면 여기다 지어야겠네 자 여기다 지읍시다 또 길을 연결할게요 이 1173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진짜 무역을 해야 돼요. 일단 자원들 이렇게 생산시켜 놓고 이렇게 놓고 웨어하우스 만들어야겠죠. 자, 웨어하우스 만들고 여기다가 또 빵집을 한두세개 정도 만들면 돼요. 당연거지만 일단 이렇게 하죠 그래 이렇게 해놓고 자 밀만 보관시키고 그 다음에 웨하우스 하나 더 만들고 여기다가 지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빵만 보관할게요 그리고 이거 보내는걸로 세팅을 합시다 어떻게든 되겠죠? 됐어요 자 그리고 루트 지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 이번에는 빵을 여기서 어둘 중에 자주 보자는 데가 어디가 여기겠네요 여기로 온기시다자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얘는 또왜 그래 루트 끊겼다고? 길이 바뀌어서 그렇죠 자 이렇게 해 놓고 재설정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재설정 됩니다 그쵸? 얘도 마찬가지요 이거 눌러보면 재설정 돼요 오케이 됐어 4400넌또왜 그래? 자 이렇게 놓고 자, 이쪽에도 집을 좀만 더 만들게요. 이렇게 놓고.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배치하고요. 이쪽도 배치를 할게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지금 항아리가 많으니까 무역노트를 해금시킬게요. 자 어디보자 누구 먼저 할까요 이거 먼저 할게요 그리고 음 팔아야 될게 뭐가 있을까 도자기를 팔아 버려야지 그쵸 도자기가 많이 생산되니까 일단 이렇게 합시다 이쪽에 쓰라믹 워크샵을한두개 정도 더 짓고요 이렇게 놓고 여기 마인 있죠? 마인도 좀더 만들게요. 해야 될게 많아. 이거 가지고 무역할 거예요. 저희 자 6개 짓고 3 투입시키고 그 다음에 이쪽 있죠? 이쪽에 웨하우스가 있는데 이 중간 사이에다가 어, 이 아이를 만들 거예요. 이 아이. 자, 이 아이를 만들겠습니다. 이 아이를 만들어서 여기 쌓이면 일부는 이쪽으로 이동하게끔 설정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여기 받는 걸로 세팅하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요 음. 이제 배가 와서 무역을 할 건데 자, 돈 벌어야 돼요 256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자, 무역을 합시다 자, 18개씩 한 10개씩 팔게요 그냥 차근차근 너무 빠르게 팔면 우리 수요도 감당 못 하니까 자,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자, 팔았죠? 차근차근하면 돼요 흐흠 이거 진흙이 모자는 것 같죠? 그쵸? 진흙이 모자는 것 같애 아 좀만 더 힘내봅시다 자 됐어요 자 여기는 가득 찼으니까 이제 무형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자 이런 퀘스트 자 조금 좀 해주고 음 광산 하나만 더 지읍시다 자 이렇게 지울게요 이 아이도 이렇게 지정해놓고 됐어요 우리는 그자기 가지고 수출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안 쌓이죠. 또 머리 아픈데. 나중에 다른 지역에다가 그 광산을 또 구성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인구수가 많지가 않아서 좀 걱정이긴 해요. 좀만 버텨봅시다 한 5천명 됐으니까 이거 가지고 뭘 해도 될 거예요 이렇게 놓고 다른 일 해야죠 이제 자 광산을 여기 라인이죠 여기 라인 여기 라인에다 만들어 볼게요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수로 뒤에다가 만들면 되긴 해요 여기다 하나 만들고 이쪽은 못만드나? 못만들죠 자 그렇다치고 여기 길 연결하면 돼요 자 이렇게 길을 연결하면 됩니다 아 이거? 자 이렇게 하면 돼 응. 그리고 얘도 작업군을 더 만들어야죠 됐스 자 도자기 쌓이는 속도 보세요 그러면 이제 무역을 할 때가 왔어요 자, 돈이 지금 부족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올 때마다 20개씩 팔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돈을 좀 벌게요 아 도자기 좀만 더 만들자 안되겠다 아, 여기 쌓여있니 도자기 도자기 쌓여있죠 음. 됐어. 빵이 모자란 것 같은데? 아니.. 아닌가? 빵 41개밖에 없죠? 그쵸? 이상한데? 음, 빵을 좀더 만들어야 되나?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 내비둡시다. 자, 돈, 지금 다시 벌리기 시작했으니까 기다리면 될것 같고, 이제 남는 시간에 자, 벽돌을 좀 만들게요. 이 벽돌 있죠? 이 벽돌을 좀 만들겠습니다. 자, 어디다 만들는게 좋을까? 이쪽도 쌓을 테니까 여기에다가 만들게요. 아, 이거 너무 멀다. 크흠, 멀죠? 이쪽에다 만들어야겠다 이쪽에다 자 여기다 만들게요 여기다 두개 만들고 그 뒤에다가 웨어하우스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자 오로지 벽돌 저장용이요 에 그래놓고 그 제안을 먼저 풀어버립시다 그게 맞는 것같아요 도자기 좀더 팔아도 될것 같은데? 아닌가? 일단 내비두고 자 여기 보시면 푸하우스 식당 단계요 이거 먹는 거나 마실 게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너 어떻게 하고 있니? 너 제대로 일안 하고 있는 것 같다 재설정을 좀 할게요 자 다시 지정합시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할게요 물 마시는 건 어떻게 하고 있니 우유 자 이렇게 돌고 있고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 맞다 여기 물 제공이 안 되는구나 하고 있잖아 약간 좀애매모하긴 하는데 식량이 모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식량을 좀만 더 늘려봅시다. 자 여기를 또 수로를 만들어야 돼요. 이제 돈이 좀 생겼으니까 수로 만들 여력은 있죠. 자 이렇게 하나만 만듭시다. 만들어서 쭉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고 난 후에 여기도 밀농장 하나만 더 만들게요. 이렇게 짓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짓고 길을 만듭시다. 그리고 에어스 자 이렇게 지우면 되나요? 되죠? 아 이거 길 연, 연결 안됐네요 연결하고 영토 지정합시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할게요 좀 빵을 빠는 속도로 만들긴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러면 된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맞춰진 것 같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무역 누트를좀 뚫어 볼게요. 자, 뚫었고, 여기는, 어, 그래요. 이런저런 요청이, 아, 명성치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잠깐만. 나는 여기다가 미를 저장하라고 이렇게 지시 내렸는데, 왜 그러니? 자. 여기는 빵 누가 가져가니, 이거? 빵을 뺄게요. 자, 이거 꺼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누가 하면 좋을까? 잠깐만요, 이거. 자, 중간에 이 아이가 있죠. 이 아이를 활용할게요. 여기는 빵을. 여기 가득 찼죠? 여기다가 옮겨 넣을게요. 됐죠? 자 이거 다 가져가.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해제 시키면 되죠. 다 가져갔어요. 됐어요. 자 일이 다 끝났어요. 해제 자 이런거 바로바로 해주고 이제부터는 좀 다른걸 신경쓸 때가 왔어요 어느정도 잘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돈도 벌리고 있죠 지금 벽돌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뭘 해야되느냐 음제 생각에 말이죠 이거 지을 때가 왔어요 지을 때가 왔습니다 정말 왔어요 자 먹고 아 이걸 어떻게 지을까 좀 고민해봤는데 음. 여기다 짓는 게 맞겠죠? 여기다 짓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놓고 길을 좀 연결합시다 자 이렇게 연결하고 이 뒤쪽 라인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할게요 그 다음에 자 건설 본부 있죠? 건설 본부를 여기다 짓겠습니다 그래놓고 또 해야 될게 있어요 여기 놀고 있는 애가 있을 겁니다 얘를 고용한 다음에 벽돌 있죠 벽돌을 여기서 이쪽으로 때려 막으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건설되는 거 기억나시죠 아, 이렇게 하면 된다 어 그래 자 저희 이거...잠깐만... 아냐아냐 거래할 수 있는 수단을 좀 찾아야겠다 이거하고... 여긴 어디야? 익스포트? 잠깐만 한번 볼게요 이거밖에 답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좀 가격이 비싸긴 하네요. 그렇죠좀 고민을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내버려시다 뭐 어떻게 된대겠지야 조만간 이쪽으로 그 벽돌을 가지고 올 거예요. 아이고 실수했죠. 나가요. 나가요를 지정해야 해야 돼요. 됐. 건설되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 부자들을 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야 될것 같고 자 여기다가 수로를 또 만들게요 자 이쪽에서는 따로 시작을 하는 게 낫겠다 그게 맞는 것 같아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는 어차피 밭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길을 좀 다르게 진행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될것 같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호잇! 자 됐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호잇! 그래 이 정도면 나머지 귀족을 위한 삶은 좀 어떻게 구성을 할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한번 해보죠. 여기다 웨어하우스를 하나 만듭시다 일단 만들고 그리고 길을 연결할게요 이쪽 있죠? 자 이렇게 연결합시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고기를 낚는 피셔라 애가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아니 이거 말고 자 이거 비우고 고기만 저장을 시킬게요. 그게 중요하니까 고기만 저장시킬게요. 자 여기는 이제 뭘 하느냐 또 새로운 농장을 만들어야 돼요. 이 아이를 만들고 또 길을 연결합시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귀족을 위한 그 음식을 좀 만들 거예요. 자, 이런 거. 동물 매을게요 아, 매어야 돼. 자, 이렇게 놓고. 사람들 또 늘리고. 이 앞에다가 또 웨하우스 만들어야 되겠죠? 자. 만듭시다. 여기다가 만들게요. 여기다 만들고. 자.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음방책을 만들어서 이쪽에다가 귀족도시를 만들게요. 여기도 만들 거고. 면적이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 뭐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럴 거라 생각이 돼요. 자, 보자. 우리 명성치를 좀더 올려야 될것 같긴 해요 그쵸 리퀘스트 들어주니까 좀 호감도가 많이 올라갔죠 그쵸 자 본격적으로 귀족의 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아이예요 이 아인데 이자 일단 이런식으로 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짓고 길을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놓고 장식을 합시다 돈이 좀 생겨났으니까 장식을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뒤에다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고 그럼 6이 넘어갈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마켓을 하나 만들면 됩니다 스탠다드마켓이란게 있는데 이거하고 물을 제공하는 거이두 개를 하면 되겠죠 아, 물제공이 어렵네요. 여기다 직접... 뭐. 일단 이렇게 제공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하고, 고기를 제공하되 여기로 보내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보낼게요. 그 대신 문제가 있죠. 웨하우스를 여기다가 옮겨놔야 돼요. 이유는 아시겠지만, 그, 거리가 멀죠, 얘랑.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가운데다가, 중개소 하나 만들고, 자, 이 아이가 옮겨줄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에헤이, 이거 고기 말고. 자,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이거 나가요 이거 받아요 됐어 자 이렇게 되면 주택들이 들어오죠 자 됐어요 이런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반대쪽에도 집을 만들게요 이렇게 놓고 자, 빌라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루트 또 재설정하면 되죠. 이렇게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너네 매력도 몇이니? 3.94? A.I.? A.I.? 나 이것도 지정할게요, 이렇게. 자, 그럼 마음에 드니? 마음에 든대요. 너는? 3.89야 자 이거를 계속 좀 만들어 줄게요 됐죠? 번거로운 애들이죠 정말 아 이건 없애야겠다 길 뽑아야 되니까 이렇게 놓고 10개를 지었어요 30, 그 22개를 더 지어야 되죠 이건 또 미션이긴 한데 아, 어떻게든 되겠죠 뭐자 이거 또사탁수수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죠 아이건또 머리가 아프죠 자 수로를 좀 확대를 할게요 어디서 확대하는게 좋을까 여기서 확대하는게 맞는것 같네요 자. 술. 이렇게 확대하고 지금 물이 많이 부족하죠? 그러면 펌프를 좀더 도입하면 될거예요 펌프 하나, 펌프 둘 그리고 지금 돈이 또 없어지는데 어떻게든 될 겁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또 농장을 만들던가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아 사탕수수 아직 많이 남는구나. 예, 사탕수수 맞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이제 두 번째 집을 지을게요아 이거 연결이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 뽑아야 될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뽑아서 세 칸이죠. 자 이렇게 지정하고 집을 만들게요 회전 자 빌라 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 한칸더띄어야될것 같아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할게요 물이 좀 많이 모자는것 같다 음... 어찌하면 좋을까? 뭐이 정도로 만족합시다. 자 여기다가 또 빌라를 만들게요. 빌라를 만들 때 이렇게 지을까? 이렇게 지어도 될것 같긴 한데 어... 이렇게 지을 거면 한칸더뛰어나야겠죠 하나 둘셋넷 이렇게 하겠죠 음 이렇게 하고 다시 지읍시다 여기도 그렇게 지었어야 되는데 그쵸 이건 제가 실수한거에요 호잇 자 이렇게 지을게요 열한개 그리고 뒤에다가 장식을 좀 만들게요 어 마이너스 겠다 안돼요 자 이거 장사 좀 합시다 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음 이게 뭐야? 우리가 구입하라는 거야? 팔라는 거야? 궁금하죠? 그니까, 러 이거, 아이스포트? 어, 좀 팔아도 될것 같아요. 한 10개 정도 팝시다. 10개 정도 팔고, 이쪽에다가도, 웨하우스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라도 돈 벌어야지, 그쵸? 자. 비싼 걸 거래합시다. 자, 이렇게 놓고. 미리 쌓여 있으니까, 한면 고용해서, 여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옮길게요. 그리고 여기 나가요 였죠? 이거 바다요 였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합시다. 날라올 수 있지? 그럴 거라 생각해. 나 거래를 해서 돈을 번 다음에 좀 확장을 할게요. 그래요 돈 많이 벌었죠? 음, 이제 작업이 가능할 거예요자 이거 몇 개지? 22개 50에 20 되겠다 될거예요자몇 개는 경치를 만족 못한 게 있는데 일단 그렇다 치고 뒤에다가 웨하우스 하나 더 만들고 마켓 하나 만들게요. 자 이렇게 놓고 자 마켓 어디갔니? 스탠다드 마켓 있죠? 여기다가 건설할게요. 돈이 남아 돈이? 어... 남아돈네요. 자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가져올 수 있게끔 설정하고 잠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 이거 말고 여기 고등어 저장 시켜야 돼자 이렇게 하고 얘 있죠? 얘를 설정합시다 여기서 에헤 이거 말고 고기를 여기 있는 거 여기로 옮겨놔 봐자 이거 나가요 이거 받아요 이렇게 해놓고 얘가 장사를 해야겠죠? 자 이쪽까지 쭉 너도 이쪽까지 쭉 됐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아 우물 우물 그래 우물이 필요하죠 자 우물 하나 만들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물 제공하면 끝나요 이렇게 자, 가져와서 팔고 있니? 좀 지켜볼게요. 팔고 있는 거 같은데? 팔고 있죠. 자, 저 풀떼기도 팔아야 돼, 우리. 어, 잠깐, 미싱 리소스라니 말도 안 돼요, 지금. 여기 가까운 거 아니었어? 어... 음... 그러면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그쵸? 길이 너무 먼가봐요. 아... 이러면 머리가 아프죠. 뭐 어쩔 수 없지만 여기다 외화화수 만들고 어... 여기 중간 상인 있죠. 어디 갔어? 고용합시다. 자, 이 고용합시다 자이 아이를 만들고 스탑 스탑 그거 말고 풀떼기만 저장할거야 어? 풀떼기를 여기서 여기로 갖다 놓을게요 되지 않을까요? 박혀줘 여기 그래요 됐어요 됐죠. 애들이 산뜻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 끝자락에 이런 애들 있죠. 여기는 장식을 해주면 마음에 들어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요. 다음에 마음에 들었죠. 그 다음에 또 해야 될게 있어요. 야, 이제 빌라를 또 지읍시다. 10개 더 지으면 되죠. 오케이. 이렇게 하고, 뒤에다가, 근데 돈 얼마 있니? 이것까지는 커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것도 몇개 짓고, 여기도 몇개 짓고. 돈을 많이 썼습니다. 나벌 때까지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자 재건이 되죠 자원이 부족해서 그런거니? 그런건 아닌것 같고 야, 다들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죠 좀 왔다리갔다리 거리는게 좀 그렇긴 하다 이건 좀 방법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 얘가 뭔가 문제가 있는것같아요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런거일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명 더 고용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얘는 시작을 아니 그냥 얘 똑같이 합시다 마켓 하나 더 만들게요 자 마켓을 하나 더 만들어서 또 배치시킵시다 자 이렇게 하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쭉 너도 쭉 됐어 이런 망하진 않겠지 자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죠 잠깐만 왜어 잠깐만 자리 하나가 모자르죠 자 이렇게 할게요 아이고 또 조경치가 안 따라주네요 뒤에다가 깔아줄게요 만족 자, 남는 시간에 이제 돈 벌면서 대기하면 됩니다 대기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거 거래하는 거 있죠 거래 수량을 좀 늘릴게요 아 20개씩 팔아버릴게요 그냥.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음, 이렇게 하고 그래 여기는 비싸게 살수 있다 됐어요 이 정도면 된것 같아 자, 이제 대기하면 됩니다 와 진짜 많이 이 면은 정말 많이 사용했죠 어, 어 너무 힘들었어요 어찌됐건 지금 돈은 이제 쭉쭉 차고 있으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될것 같고 여기 벽돌 있죠? 벽돌 자동으로 채워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에 더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하나 더 만들면 돼요 자 호잇 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음. 와 정말 힘들었죠 그쵸 일단 제가 봤을 때 이거보다 나중에 더큰 맵이 나올거예요 왜냐하면 이 건물이 상위 건물이 몇개 더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개 더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또 한단계 더나올거예요 분명히 분명히 한단계 더나올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거 감안해야 될것 같아요. 자 벌써 5,000골드? 금방 돈 벌죠. 뭐 이유는 아시겠지만 제가 비싼데다가 미를 팔아서 그래요. 자 잠깐만요 지금 먹을게 갑자기 부족해지기 시작했죠 이해가 안되는데 지금 고기가 좀 많이 부족하죠 이거 좀 대처를 해주긴 해야될 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건설 가능? 어 가능 자 이렇게 하나 보내놓고 여기는 안될 것 같고 자 이거 좀 사람들 좀 늘려볼게요 이렇게 하면 될거예요 잠깐만, 그 전에, 웨하우스 범위에 들어가나? 아이고, 안 들어가죠. 이거는 좀 문제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져간지, 뭐안 가져간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가져가네요. 그럼 됐어. 자망골도 거의 다 돼가죠 고지가 얼마 안 남았어 그리고 지금 고기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다른 데다가 좀 고기를 어, 낚을 수 있는 곳을 좀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쪽 밖에 없죠 이런 여기는 자리가 안날것 같고요 그쵸 뒤에 길을 만들어놨죠? 자 여기다가 만들 수 있나요? 어 만들 수 있죠? 이쪽에다가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 길 연결되나? 안되죠? 포기하고 이쪽에다가 길을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합시다 자, 길을 이렇게 연결하고, 이쪽 라인 있죠? 여기 사람들 더 고용하고, 아, 이 아이 클릭이 안 돼요. 이거 회전시켜 볼게요. 자, 회전시켜서, 이 아이도 사람 더 고용하고, 다시 회전, 회전. 맞나요? 아, 이거죠? 이 뒤에다가 웨하우스 어 만들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중재소 하나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거 조절해야겠죠 물고기만 저장되게끔 자 이렇게 하고 이 아이도 어디로 보내야 되지? 자 물고기를 여기서 이쪽으로 보낼게요 여기가 꽉 차면 이쪽이 안 보내지겠죠 그쵸? 그럴 것 같아 자 이렇게 합시다 아이고 해드릴게요 저거 해주면 그 친해져요 친해집니다 그럼 명성이 올라가죠 잠깐만 아 이거 연결이 안돼있구나 미안하다 자이 연결할게요 이렇게 해야되죠 그래그래 알고 있어 이거 재설정하고 됐죠? 야 드디어 완성이 됐어요 많이 힘들었죠? 사실 템플까지다 만드는 거 봐야 되는데 뭐그 전에 제가 명성치를 다 올려놨어요 120까지 약간 떨어졌는데 또 올라갈 겁니다 얘 만들면 40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별일 없을 거예요 이거 만드는 것까지 보고 일단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어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랑 똑같은 짓을 어한 12탄까지 계속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어 보는 사람도 고유, 곤욕스럽고 하는 사람도 곤욕스러워요 그래서 나중에 그 편은 좀 요약을 시켜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거 만드는 것까지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그러 되겠죠 정말 많이 힘들었죠 제가 알기로는 명성치 다음번에 200 이상 올려야 돼요 템플도 다 마무리 지어야 되고요 자 이거 만들려면 얼마 안 남았어요 돈도 잘 벌리고 좋네요. 그렇죠 자동으로 만드는 게 은근 재료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수동으로 만드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긴 거는 실이 수동이 더 이쁘긴 해요. 거의 다 만들어 가죠. 이제 위쪽에 타워만 만들면 끝날 거예요. 이것만 보고 마무리 짓죠 자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 이게 한 140이나 150까지 올라갈거야 자, 고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좀만 힘냅시다 자, 쭉쭉 올라가기 시작했죠? 이제 사람들이 좀 빠지기 시작했어요. 10%까지 내려갔죠. 그죠? 아, 20%면 막 시켜도 되긴 한데, 10%면 약간 좀 애매모하긴 해요. 자. 빨리 마무리를 지어주렴 어, 명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사삼들이 많이 나가고 있어서 그런거긴 해요 여기 있죠? 이런데 이런데 때문에 그래요 다시 120 이상으로 올라가나요? 올라가죠 그래요 자 거의 다 만들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두번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계단 끝아 마지막 타워 하나 자 인구수 7 0 ,000, 9 0 0까지 올라갔죠 그래요 자 이렇게 되면 모든 게 완성이 끝났을 거예요 모니모트 컴플레이트 되면서 1 50G까지 올라갔죠 그러면 저희는 자, 한 만큼 한 거예요 그죠 아, 많이 힘들었어요 자 이야기 드린대로 다음 편이나 그런 건추격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걸 이거 한번 진행하는데 좀 얘기 빠지네요. 그쵸?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진행 하도록 할게요.